안녕하세요. 아이티미니아입니다. 오늘은 기린 659를 탑재한 화웨이 BY-3 스마트폰의 간단한 성능 테스트 영상입니다. 노바라이트의 사양과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훨씬 좋아진 전면 카메라와 약간 좋아진 후면 카메라 그리고 좀더 커진 화면과 메모리 용량을 들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제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팅 속도인데요. 부팅까지 걸린 시간은 약 27초 정도입니다. 안면인식 기능 속도 테스트입니다. 부팅 직후에는 안면인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잠금 해제를 한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안면인식은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1초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속도 테스트입니다. 네이버 메인 기사와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로딩 시간은 약 4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비해 한 박자 느리긴 한데요. 다행히 스크롤이 버벅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뉴스 로딩은 1-2초 정도밖에 안걸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기가 인터넷이 아님을 감안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로딩까지는 약 3초, 포스팅은 바로 들어가집니다. 사진도 바로바로 뜨고 바로 스크롤도 전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다만 노트9이나 V40 같은 플래그십 기종과 비교하면 0. 몇초 정도라도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릿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 블로그에 가끔 이런 댓글이 달려요. 나는 인터넷 밖에 안하는데 보급형 스마트폰도 괜찮을까요?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s8이나 s9이면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0. 몇초라도 느리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원래 플래그십을 안 쓴다 보급형만 써왔다 하시는 분들은 불만 없이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터리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있는 관계로 제가 올린 영상을 재생하는 걸로 테스트하겠습니다. 기린659의 게임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FHD 해상도에서도 별다른 버퍼링 없이 쾌적하게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유튜브랑 웹서핑밖에 안하는데 이폰을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뭐 0. 몇 초, 1, 2초 정도 느릴수 있는데 그게 답답하지 않으면 배터리 오래가고 가격 싸고 좋은거죠. 제가 요즘 고민인게 폰을 G7으로 바꿨는데 배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미5S 플러스 원래 쓰던 거를 세컨폰으로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좀 느려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다 는 하면은 오히려 이런 보급형 스마트폰 한대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실행 테스트입니다. 어플 실행은 약 1-2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플을 껐다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버벅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다만 사진을 찍고 바로 갤러리로 들어갈 때한 박자 딜레이가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